한주 결과 볼게요.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재료 소멸 딱히 없이 고점 추세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태 그랬듯 계속 추세 이탈 전까지 보유자분들은 홀딩 해주시면 되고요. 자 1봉 11선 단한 번도 이탈 없이 쭉쭉 추세가 나와었죠 다음 코스모 화학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오일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유지 중인거고요보유자는 오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일봉이고 재추천 기준으로 26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한주라이트 메탈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무릎자리에서 박스 돌파 확인하고 추천드렸습니다 4일만에 24% 급등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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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머리까지 못 가고, 어깨에서 무너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만약 머리까지 홀딩 하시면 안 돼요. 흐름을 쭉 지켜보면서, 지지를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손실 전환 당하지 않도록. 다음, 에코 플라스틱, 월봉이고요. 어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올라갔다가 빠지죠? 이것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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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글로벌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이 올해 빛을 본다 이러면 올해 하반기에 임상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 하반기에도 일정이 있었고 상승시에는 47,500원까지 갈수 있다 두번째 정고점 가격이죠 자, 여기 박스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47,500원 두번째 정고점 43,000원은 첫번째 정고점이고요 그리고 결국 박스 돌파하고 47,500원, 두 번째 정고점 도달했고, 세 번째 정고점은 5만원, 그리고 역대 신고가 가격이 52,600원, 이두개 저항 때또 남아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G2 파워 역시 주요하게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다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도 큰 역별 끊는 자리에서 추천하고, 급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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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권에서 호재가 뜨면서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동전 주기 때문에 관심은 끕니다. 현재 보유자분들은 점상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고 점상 풀리면 그때부터는 분할매도 대응해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투자사가 전고체 배터리 국책과제 선정에 부각이 되면서 다음 이수화학 역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고 시간에 9.8% 고가 15%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고 그래도 아직은 고점 추세 유지 중에 있고요. 다음 서남 시간에 9.3%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기술 지수 기술력이 아주 좋다에 예, 최근 파동이 크게 나와졌고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16% 마감 크게 반짝이 나왔네요. 다음 상신 EDP 7.9% 시의 상승이었고 고가 11% 종가 1% 정석 반짝 반짝이지만 그래도 박스 상단 유지해주면서 마감을 했고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미국이 32년까지 전기차 신차 비율을 67%로 확대한다. 이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반응이 어제 오늘 계속 나왔고요. 다음 SK이노베이션 우 시의 6%였고 고가 12%, 종가 6% 반짝 상승했던 이유는 SK온 자회사 보조금을 6600억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다음 중앙DNM, 환기종목이고 리튬 관련 호재 그리고 또 여기서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환기종목이니까 조심하시고 TFE, C의 4.8% 반도체 관련주, 메모리 감산 공식화, 반도체 상승 이유들이고 고가 5%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다음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반짝 한일진공 역시 동전주 적자지독 종목인데 KPM테크랑 커플링으로 어 상승이 나와줬구요 이때도 상한가 찍은 다음에 바로 크게 빠졌죠 지금도 동일하게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 제자리 제자리까지 금방금방 가니까 조심하시고 신성 ENG 시의 4% 고가 7% 종가 4% 태양광 관련주 다 다음 지아이 이노베이션 시의 3.9%였고 면역항암제 고가 13% 종가 마이너스 2% 정석반짝 나와줬고 텔콘 아, 텔콘은 KPM테크 관련주인데 얘는 고가 15% 종가 8% 반짝 마감했네요 GW 바이텍 SK이노베이션 나노캠텍 강원에너지 EN플러스 EZ 금양 그린파워 금양 그린파워는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KC 코트렐 신원 대개 다 반짝 상승 하락을 했고 어, 예외적으로 KPM테크 한일진공 어, 두개가 커플링으로 상한가 동전주 쓰레기들이 바닥에 소재가 터져서 예외적으로 상한가 같고 어, 이렇게 서남처럼 일반적으로는 반짝하고 하락 마감을 한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피해를 최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월 11일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금요일에 제가 강세 예상 섹터로 찍어줬던 전기차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비보존은 비보존 호재가 아니라 KPM테크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투자사 호재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전기차, 2차전지,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자동차, 전기차 경량화 쪽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전기차 수혜로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허유파파님 허락하에 쓰는 거고요. 주도 테마에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여기서 추천주가 많이 있었죠. 한주라이트 메탈 추천드리고 상한가 에코플라스틱도 추천하고 24% 우수 AMS도 기존 추천주였고요. 다음 밑에 2차전지 e v 첨단 소재 기존 추천주고 KPM테크가 비보존 관련주인데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상승이 나왔다. 로봇 관련주 주요 대기업 로봇 산업 추진 기대감 지속으로 SP 시스템스가 크게 빠지다가 반등이 또 나와줬고요. SBB테크도 크게 반등. 뷰노는 의료용 로봇. 루닛시랑 같은 섹터죠 이거 전부 다 과거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금요일 유료방 캡처고요 고형테크 종가에 추천드렸습니다 무료방이랑 같이 추천드렸죠 이게 무료방 카톡방이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 스크롤 왔다 갔다 하면 4월 7일 금요일 여기 뜹니다 이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죠 위에 올려보면 4월 7일 5장 특징주 떠있고 3시 5분에 구형 테크를 종가 배팅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1차 매수하던가 다음날 이후에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놀림 매수 가능하다. 추천 이유는 전기차 요 일정 바이든이 전기차 호재를 내놓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월요일에도 재추천드렸고요. 오늘도 재추천드리고 시간의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한주라이트 메탈, 전기차, 경량화, 스웨 에코플라스틱 역시 동일하게 전기차 경량화. 다음 구형테크, 유료, 무료 공통추천드렸고 오늘 시간의 상한가까지. 다음 보로노이 개별 호재로. 다음 4월 1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RF세미 상한가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적자 지속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크게 호재로 작용을 했고 최대 주주변경 호재도 있었고 오늘은 경영권 이전하면서 리튬 호재, 리튬 안산철 배터리 생산 공장 보유가 부각이 되었다. 월봉 역배로 쭉 빠지다가 제가 이때 분석을 해놓은게 이번에 뚫고 안착하면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추세 전환을 할수 있는 자리다. 뭐 늘상 추천드리는 타점이었죠. 여기서 급하게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이때 감사보고서 제출하면서 박스 돌파 481선 0 돌파하는 자리에서 연이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죠. 일단 오늘 상황가가 나왔고 내일의 시가나 저가를 1차 지지로 보시고요. 오늘의 종가 시가, 저가 이렇게 3개 다음 2차, 3차, 4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입형을 지금 넣어도 현 주가와 너무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일선이 가까운 지지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캔들의 종가, 시가, 저가 이런 걸로 지지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현대공업상한가 기존 추천주고요. 현대차그룹이 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를 투자한다. 이에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여줬고 월봉 추세 하단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6,000원 정도에 추천을 드리고 바로 직후에 수익이 나와줬고요. 수익 나와줬다가 빠지고 또다시 올라왔죠. 8,000원 안착하면 그때부터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오늘 리딩입니다. 오늘 올라올 때 현재 8,000원대에 현대공업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랑 이 노란색 자리랑 최근에 서플러스 글로벌 급등 전에 추천했던 타점이랑 똑같다. 역배열을 갓 돌파한 자리에서 더갔다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새로운 돌파 시작점,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가 또 되면서 새롭게 1차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최근 무료 추천주 서플러스 글로벌 월봉이고 역배열 갓 돌파한 4 0 0 0원에서 추천드렸고 하루 만에 27%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착을 해주는 자리가 무릎 타점으로 돌파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료 추천주 러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 4차는 초반대에서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29% 급등이 나와줬죠 이렇게 큰 역배열 상단까지 올라와주면 돌파 노리고 1차 매수가 가능한 타점이다 그게 오늘의 현대공업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준 겁니다 아까 앞에 봤던 RF세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길 기준으로 저항맞고 떨어지다가 윗꼬리는다 무시합니다. 캔들 몸통 기준으로 딱 이렇게 안착을 했을 때 이때 1차 매수에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100%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흔들면서 더 가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주요한 타점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공업 여기서 추천드렸고 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맞고 떨어졌고요. 또 다시 8,000원 안착하면 더갈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시간 의상한가 과거로 치면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타점 이 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랑 여기랑 타점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배열을 끊고 올라오는 초입자리 추세전환자리 엘봉은최근 올선 추세 타면서 상승이 나오셨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전고돌파 시도를 이제 해줍니다 전고돌파 가격이 몸통 기준 윗꼬리 기준 몸통 기준으로는 9천원 초반대고 윗꼬리 기준으로는 만원 이렇게 두개 주요하게 저항 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주요 저항대는 8,000원이었죠. 이 8,000원이 월봉상 역배열 저항대였고 일봉상으로는 전고점 저항대 두개가 겹치는 맥점이었고 이 맥점 위에서 안착을 해주고 또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만약에 만원을 돌파하고 안착하게 된다면 다음 11,800원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이고요 여기 돌파하면 그 뒤로는 매물이 없는 역대 신고가로 크게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9 0원 위로만, 9,200원 정도 위로만 안착해줘도 거의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힘이 강력하게 붙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과거를 보시면 돼요. 지금 매물이 없죠? 매물이 걸리는 게 없고, 이때 걸리는 게 조금 있고요. 또 여기 올라서면 또 매물이 없고, 뭐 겨우 윗꼬리 두 개, 찰나에 매물밖에 없습니다 뒤로 더 가도 한참 뒤에 조금 걸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을 보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 자리가 있는가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것도 차역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요때 물려있던 개미들이 물려있던 개미들이 요때 팔고 나갑니다 대신 세력은 매집을 하죠 이렇게 맛바꿔가면서 세력은 올라가고 개미들은 본전에 팔고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거예요 다음 구형테크 시간의 상황과 최근 무료 추천주였죠 축하드립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전기차 호재 월봉 큰 역배열 돌파 앞둔 자리에서 작은 역배열 돌파한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만에 14% 급등이 나오면서 큰 역배열 상단 때려줬고요 이 때리고 윗골이 맞고 무너졌는데 이후에 제가 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4월 12일 전기차 일정 있고 이 일정이 지나도 전기차는 계속 고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길게도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박스 돌파 나온 자리 장기입형 돌파한 자리 3050원에 추천드렸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노랑으로 바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한방 매수하고 하락이 나왔을 때 너무나 괴롭지만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할 대응을 하신다면 편안하게 홀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꾸 추천하는 게 노랑으로 바로 급하게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비중을 크게 한방에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부디 최소 2분할, 3분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하루만에 급등이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서 비중을 크게 많이 들어가는데 밀렸다 가면 이렇게 밀렸다 가면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린다고 손절 까이 탈이 없는데도 손절을 하게 되거나 이후에 올라올 때딱 물려 있다가 올라온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구경하게 되니까 제발 분할 매수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무료 카톡방이고요. 자, 4월 7일에 구형테크 종가배팅 추천드렸습니다. 바로 1차 매수하거나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음복매수해라마우스쿨 왔다갔다 하면 4월 7일 금요일 뜨죠. 그리고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도 같은 내용이 올라와요. 카톡방은 들어오면 과거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텔레그램은 들어오면 과거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추천했던 리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에도 여기 보시면 4월 10일 리딩 구형태그 다 빠졌지만 4848 유효하다 여기 다 빠졌지만 4848 유효하다 4월 10일 날짜 뜨죠 4월 10일 특징주 적혀있고 4848은 반복매매하거나 홀딩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오늘 종가까지도 재추천드렸고 이렇게 달력보면 4월 10일 지켜있죠 구형테크 월봉. 작은 역배열을 끊었을 때두번 추천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도, 한 번. 이렇게 두번 주요하게 추천드렸고, 과거로 치면은 요 타점에서 드린 거랑 똑같죠. 요 타점에서 추천하는 거랑 같은 거고, 자, 러셀 차트, 서플러스 글로벌, 앞에 봤던 현대공업 차트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 안착을 하면 추가적으로 더갈 수가 있다. 고형테크도 돌파 시도해 주는 자리에서 시간에 상한가로 더 가졌고 장기 입형으로 좀 볼게요. 자, 최근 장기 입형 저항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저항, 반년선 저항. 아, 뒤에는 두어 번 안착을 해주다가 이후에 1년선 2년선 동시에 안착을 해주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딱 추천을 드린 거고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장기입형 돌파 안착 안착한 자리에서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다 이틀간 이렇게 수익이 나와줬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고점 경신 해줬고요 이제 내일이 일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단기 재료 소매를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의 상승 특성상 튀었다가 빠질 확률이 크겠죠 시초에 튀고 빠진다면 잘 챙겨주시고 이후에 또 눌림 매수하고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유효합니다 차트 자체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빠져도 여전히 계속 길게 봐도 좋다 지금 여기가 머리 자리고. 여기가 발 무릎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지금 어깨 자리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온 머리가 되는 거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 격언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때도 볼게요 저항 때는 3500원 이 구간에서 좀 많이 걸리고 있죠 시간의 상승으로는 3000 600원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게 5,000원 정도에서 큰 정고점이 위치해 있고 이제 500원 단위로 대칭으로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500원 단위로 끊어서 최종까지 올라가주면 5,000원까지 역대 신고가 가격은 5,900원 정도입니다 여기 큰정고 하나 있고 다음또큰 정보 하나 더 남아있고 월봉상으로는 4,000원이 저항이 주요하게 많이 걸렸던 자리입니다. 5,000원 중간값 4,500원 다음 KB 오토시스 9.9% 같은 내용이고 월봉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크게는 여전히 역배열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급등 나와줬고요 여기 5000원 후반대가 역배열 저항 걸리는 자리고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여기랑도 일치를 하네요 5000원 후반대 기존의 지지는 이탈하고 나면 다시 올라올 때 저항대로 바뀐다 일봉일봉은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또 작게 박스 형성해주다가 1년선 돌파 한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5,8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5,800원 정도까지 480에선 시간 으로 돌파를 했네요. 5,600원 종가상 5,6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전고점 그리고 윗고리 저항 지지가 나왔었던 7000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위로 세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박스 업그레이드가 돼주고 있죠 맞고 떨어지면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이렇게 큰 박스가 형성이 될 거고요 단기 추세는 이렇게 일봉상으로 크게 역배열을 끄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저항 대도 주요하게 참글라시고요. 다음 대원화성 9.8% 에도 전기차 보재 월봉이 크게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던 흐름 속에서 살짝 역배열 끊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일봉. 장기입형 저항. 또 장기입형 저항. 살짝 안착했다가 밀렸고, 시간의 상승으로 2900원까지 올라왔고요. 2900이면, 최근에 윗꼬리 고점을 살짝 뚫고 올라섰고, 4 8 0선 2740원 정도를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항대는 전고점, 3,000원 후반대.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다음, 3,250원. 3,000원도 약한 저항대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중간값 하나 넣을 거면 대칭으로 이렇게. 다음, 아진산업 9.3%. 역시 전기차 관련주. 월봉 역배열 끊고 좀 크게 튀어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횡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간 흐름이 나왔죠. 최근에는 또 역별 끊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박스 상단이 4000원 정도. 4000원 저항 대 가장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4000원 다음은 윗꼬리 5000원. 1봉상으로 파동이 좀 크게 크게 밑으로 좀 빠지다가 갑자기 1월부터 추세를 돌리고 있고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4,100원까지 올랐습니다 4,100원 즉 1봉상으로는 저항대가 4,000 초반 그리고 4,000 후반대 중간값으로 4,500원 넣어주면 되겠고 추세가 가파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우부품 6.5% 역시 전기차 호재 자동차 부품 관련 주고 얘는 제가 여기 정보돌파 나올때 추천드린적이 있었고 이때 15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유는 크게 빠지고 또 행보 보여주다가 최근은 역배열로 빠지고 있네요 역배열 빠지고 바닥에서 박스 보여주고 있고, 최근 1봉에 박스 1400원 정도 이탈하면 1345까지 빠질 거고, 여기 이탈하면 52주 신저가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1550, 121선 돌파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딱요 가격까지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위로는 이제 장기평저항대 보시면 돼요. 이전에도 여기 뚫으니까 여기까지 갔고 여기 뚫으니까 근사치까지 갔죠. 이번에도 여기 돌파 안착하면 또 여기까지 가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착을 해야 또 여기까지 가주는 거고 일단 여기는 먼 나라 얘기고 가깝게는 요 두개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 모트렉스 전기차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고 시간에 6% 과거에 여기서 추천했었던 중장기 추천주였죠 약별 끊는거 확인하고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고 지금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관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패턴 이후에 또.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 저항대가 19,000원 후반대 2만원 정도 안착을 해주면 힘이 계속 붙는 자리 시간의 상승으로 2만 300원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은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해 주고 있네요 전고점 몸통 윗골이 역대 신고가 가격 2만원 정도 한착하면 과거의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힘이 크게 열리는 자리입니다 추세는 요렇게 다음 슈프리마 ID 9.5% 최대주주 변경 호재 최근 무상증자 추진 가능성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역별 끊고 전고 돌파 2만원 돌파하면서 쭉 급등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갔네요.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었는데 일봉상으로도 여기 전고 돌파해주면서 거래량 터지며 단기 급등이 나와줬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19,000원까지 또 올라가줬습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오늘의 종가 35,600원 여기를 1차 지지로 잡고 2차 32,500원 3차 3만0 0 0원 4차 저가 이렇게 주요하게 캔들 기준으로 지지 잡고 지키면 계속 홀딩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디스플레이텍 3.8%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사우디에 첫 소주를 했다 월봉은 여기서 역배열 끊고 한번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무너졌고요 역배열 끊고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 최근 급등 나오고 무너질 때 제가 5천원 초중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한번 리딩드렸고 5500원 기준으로 40% 이상 상승이 나왔네요 지금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거고 박스 상단 원래 저항 대였던 7000원 7000원이 이제 지지로 바뀝니다 7000원 2차,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7,900원까지 올라왔고 7,500원 정도를 1차 지지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7,000원 이탈하면 다시 또요 박스 하단 장기 평까지또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최근 파동이 크죠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또 여기까지 추세하단까지 밀리는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항대는 전고점8000 중반 9000그 위로는 좀 크게 1000원대로 또 이렇게 만원대에서 많이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다음 1 8 0 0원 역대 신고가 가격 다음 현대위아 3.5% 전기차 호재 자동차 부품 관련주 자, 최근에 역배열로 빠지다가 아주 살짝 어, 돌파 한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아졌고 일봉상으로는 장기평을 한방에 다 뚫었네요 한방에 다 뚫었고 62,5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6만 원, 이렇게 주요 지지 두개 보시고 전고점 저항 대 다음 전고점, 그다음 중간 값으로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 여기를 그대로 쭉 이어가지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서 주요 지지가 있었죠. 요 자리도 또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 다음 루닛 10월부터 반복 추천드렸던 기존 추천주고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왔다가 또시간으로3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5일선 추세 타고 있죠 5일선이 오늘의 저가 53200원이기 때문에 여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 밑에 또 12선 이렇게 3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 최근 상승했던 이유는 의료 AI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또한 일정이 있죠. 4월에 미국 아마켓 AACR 4월 14일부터 19일, 이때 발표를 다섯 개 한다고 합니다.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한 윤석열이 이번에 미국에 방문을 하죠. 이때 동행하는 기업에 루닛이 포함되었다는 소문 그냥 소문이에요 이거는 동행 기업이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박미경제사절단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으로 또시간의 상승이 나와줬다 제일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AACR 일정입니다 이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정에는 추가 상승이 없이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단기 재료 소멸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